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30대입니다 오늘은 2020년 화제의 무료 어플 두개를 비교해볼건데요 바로 캡컷과 비타입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아닌 두 어플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컷을 살펴보겠습니다 캡컷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열어서 제가 미리 불러온 동영상들로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설정표시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기본 엔딩 추가를 이렇게 끌었다가 유지하면 워터마크가 생기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제거할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이 바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미리 불러온 동영상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텍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연습삼아 미리 한번 해본 건데 스타일도 있고 이런 편집 효과 이런 다양한 편집 효과들도 있고 약간 예능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컷을 자주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쁜 것들이 많죠. 괜찮은 것들이 많, 많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말풍선도 있고요.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보시면 PC 효과에 못지않게 인아웃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렇게 속도 조절도 가능해요. 뭐, 디졸브 넣는다든지 빠르게 넣어서 뭐, 탄성 넣는다든지 고장난 타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또 많고 스티커도 보시면 이모티콘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번지는 표시 이런 표시 몇개 넣어 볼게요. 이런 거라든지, 플레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조절해서, 요런 거라든지. 추석도 있고, 예능. 예능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있죠. 이렇게 불타는 거.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고 스티커라든 스티커 다, 나머지도 다 다양하고 이중에서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 거고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는 이제 PV, PIP라고 PI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 위에 온다든지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삭제 또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뭐인할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이 PIP에 대한 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능도 있고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타임라인에 이렇게 내가 넣었던 스티커라든지 이런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텍스트를 가서 스티커를 눌, 누르셔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잘못했을 때라든지 바꾸고 싶을 때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같고요네 편집 효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프닝 가로 클로징 이제 처음에 할때 이제 오프닝 같은 거를 인트로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꾸미도 좋을 것 같고요 반짝이는 불빛 이런 것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레트로 감성도 낼수 있고요 그러니까 편집효과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괜찮죠 포토샵 편지 뭐 이렇게 이렇게도 볼수 있고 영화처럼 영화 분위기 내고 싶다 TV 분위기 내고 싶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게 이런 것들이 이쁘게 꾸밀 수 있고요. 이런 것같은경으는 4K 이렇게 된다고 표현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캠코더 캠코더 형식으로 내가 찍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요. 삭제 그리고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편집해서 여기까지 분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싹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캔버스 들어가서 흐리게 약간 흐리게 하면 배경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배경 배경은 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귀여운 걸 넣고 싶다. 이렇게 귀여운 걸 넣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런 거 넣고 싶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색상도 그냥 색상은 내가 바꿔서 넣을 수도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텍스트 텍스트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텍스트를 보시면 스타일 이렇게 자막을 넣잖아요 보치안 보기 전에 이렇게 스타일 스타일을 보시면 글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글씨체들도 굉장히 많구요 이렇게 텍스트 봐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텍스트 테두리도 이쁜 것들이 많구요 불투명도 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연하게 연하게 하고 싶다 글씨 색도 이렇게 바꿀 수 있구요 나는 획을 획 해서 획을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 배경을 배경 해서 배경을 진하게 하는데 난이 이 정도만 놓고 싶다 이렇게 연하게도 가능하고요 음영도 가능합니다 이명도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림자를 보이기 쉽게 이렇게 검색을 넣을게요. 이렇게 검색이 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굵어졌죠. 그런 식으로 흐리게 흐리게도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거리는 이렇게 거리도 가능합니다. 각도도 위로 갔다가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격은 글씨 자체 의 간격인 거고요. 이렇게. 정렬은 글씨 자체 정렬 세로 정렬 이런식으로 렇게이 중앙정렬 이렇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죠 캡컷을 좋아하는 이유가 키프레임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거를 키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식으로 움직이고 이런식으로 키프레임이 가능해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pip를 넣었을 때 이걸 넣어서 추가해서 크로마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채도 채도 해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채도 채도를 넣어서 이렇게 크로마키를 하면 금방 뺄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회전도 할수 있고요 미러링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또 편집해서 미러링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상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다 만들고 렌더링을 할때 여기 이 모습 이모 보이시죠? 그렇게 누르면 해상도를 설정한 다음에 프레임 속도를 저장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캡컷이었고요. 비타 한번 볼게요. 비타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고 열기 들어가서 똑같이 제가 불러온 영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똑같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비타마크가 있어요. 이거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워터마크가 없어져요. 이거를 설정 안 하시면 워터마크가 생기거든요. 제가 역시 똑같이 그런 다음 하나 똑같이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텍스트가 있고 글꼴, 스타일, 애니메이션, 입력 이건 바로 입력을 할수 있고요. 자막을 입력을 하는 거는 캡컷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확실하게 더잘 보이긴 하는데 또 글자색 바꿀 수 있고 외곽선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랗게도 바꿨다가 그림자, 그림자, 배경, 배경은 자막 바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바꿀 수 있고요. 정렬, 정렬도 가능하고 간격, 글자간의 간격, 줄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도 글씨체가 꽤 많아요. 글씨체가 이쁜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실 수 있고요. 라벨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영화 핑크라벨 캡컷이 뭔가 예능적이고 좀 발랄한 느낌이었다면 비타는 뭔가 좀 진중하고 조금 더 잔잔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애니메이션도 캡컷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보시면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 텍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글꼴 스타일 이 아까 나오 표시된 게 다르죠 외곽선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아까는 캡컷은막 음영이 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속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도 바꿀 수있고요 프레임 아웃 아웃은 이제 없어질 때 반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이 시간 동안 나는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다 이럴 때가능하고요 스티커 스티커도 거의 비슷해요 요렇게 요런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코드 또 캡컷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확실히 요런식으로 텍스트도 이렇게 알파벳도 따로 넣을 수도 있고요또 이렇게 터지는 효과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케이크도 있고, 요렇게요런 식으로 넣고 재생을 하면 빵빵 이렇게 터지는 효과. 애니메이션 이것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이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복사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난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부 것도 쉽게 쉬울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는 캡컷보다 스티커는 더 비타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딱 단정 내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진짜 되게 좋던데 제가 써보니까 텍스트 눌러서 자동자막 보이시죠 자동자막 자동자막을 설정합니다 하면 생성 누르면 비디오 음성을 인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죠? 그러면 은 이렇게 오늘 2시 20분 이런 식으로 자동자막을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어요. 조금 비교적 정확한 편이긴 한데 만약에 틀렸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아닌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수정할 수 있고요. 똑같이 여기서 굴골도 다 조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도 이렇게 똑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막 넣는 데는 특화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크기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와서 여기서 똑같이 편집 편집은 이렇게 분할 내가 요정도 분할하겠다. 하면은 여기는 비타는 좋은 게또 이렇게 음악도 소리가 이렇게 사운드에 같이 타임라인에 붙어있어요. 분할할 수 있고요. 속도 같은 거우또 바꾸서 조절할 수 있고 옆방향 리버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요 비율 비율도 할수 있고 효과 효과 순정만화 뭐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타는 이게 제 태블릿의 문제인 건지 제가 잘 못하는 건지 모르는데 예능 요런 식으로 이렇게 크크크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요것도 가능하고요. 예능적인 것도 비타도 꽤 괜찮은 게 많아요. 자연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자연 효과도 넣을 수 있고 파티클 한 것도 넣을 수 있고 프레임도 아까랑 같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테두리 만들 때 요런 데 좋겠죠. TV 뭐야? 감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효과, 이것도 이렇게 줌인 이렇게. 굳이 제가 이렇게 잘라서 막 줌을 넣고 키프레임처럼 안 해도 되고 이런 효과를 넣으면 줌 됐다가 슬로우 됐다가 이거 그 같은 이렇게 쭉줌 됐다가 다시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레트로 감성도 넣을 수 있고 블링블링한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도 비타도 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고 PIP. 여기서도 PIP가 가능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크로마키, 크로마키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PIP를 불러와서 할수 있다. 이 정도? 마스크 기능도 아직 선형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도. 크로마키에 대한 필터. 아 PIP에 대한 필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마키랑 키프레임은 되게 중요시여인있는데 그게 조금 안돼 조금 아쉽고요 이것도 이렇게 아까처럼 배경 누르고 이렇게 손으로 쭉주을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바꿀 수도 있고요 색상 색상도 똑같이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흐리게 아까랑 똑같이 흐리게 뒷배경 할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배경 다시 한번더클리게 색상 이미지 있고요. 속도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속도로 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렇게 빠르게 갔다가 이만큼 빠르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리게 하면 천천히 가는 거 보시죠? 그런 식으로 크기, 크기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도 조절, 조절되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꽉 차게 딱 맞게 해서 회전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맞출 수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전 이렇게 원본 이런식으로 이렇게 좌우 회전 상하 반전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본 다시 순서 변경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캡컷 같은 경우에는 아까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될수 있는데 여기는 순서 변경이라는 창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 정도로 기능을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똑같이 내보내기 버튼이죠. 여기를 내보내기 하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우기 있고 교체. 교체는 뭐냐면 이렇게 다른 거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어느 게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다둘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캡컷과 비타를 비교해봤는데요. 이 영상도 캡컷과 비타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장단점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어플 잘 고르셔서 훌륭한 편집자 혹은 유튜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